중국의 2주 전부터 쏟아진 폭우로 중국 남부 양쯔강 중하류 일대가 대범람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이댐민 산샤댐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될 시 수천성의 상류지역이 먼저 물바다가 될 것이 예상되며 하류에 있는 중국 핵심 도시들 상하이 등이 모두 잠길 위험이 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된다면 인근에 있는 원전까지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원전이 피해를 입어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한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산샤댐 근처의 중국 수천성 야안시에서 지난 6월 1일 수요일에 규모 6.1 규모 4.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을 입었고 14,427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 1일 오후 5시 산샤댐 근처의 스촨성 야안시 루션 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7km였고 3분 뒤에는 이번에도 역시 산샤댐 근처의 스촨성 야안시 바오싱현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8km입니다. 중국 수천성 지진 당국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생한 규모 6.1의 지진은 2013년 4월 20일 규모 7.0 강진의 여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진센터 쓴수흥 선임 연구원은 댐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은 통상적으로 진원이 3-5km 에서 깊이에서 일어나지만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7km라면서 과다한 저수량에서 유발되는 지진은 일반적으로 활성 단층대에서 나타나지 않고 지진 규모도 비교적 작다면서 댐내 수압가중으로 발생한 지진은 1967년 인도에서 발생한 규모 6.7의 지진이 가장 큰 규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의 강한 수압이 인근 지역의 지반을 변화시켜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게다가 강진이 발생한 수천성 야안시루산현은 산샤댐이 있는 후베이성 이창과 불과 200km가량의 거리에 있어 산샤댐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거지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차인 장마철에 접어든 중국 남부 지역에서 하루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이 휩쓸려 아, 이런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15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6월 1일 수요일 오전부터 24시간 동안 중국 후난성 북서부의 최고 250mm의 비가 내리면서 중국 4대 고성 중 하나로 꼽히는 봉안고성 일부가 물이 잠겼습니다. 6월 1일의 폭우로 봉안고성을 가로지르는 타강의 물이 불어나 수상가옥의 아랫부분이 대부분 침수됐습니다. 봉안고성은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옛 도시로 타강을 따라 고층 수상가옥들의 질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최근 중국 남부 전역에 걸친 집중호우로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중국 남부 남동부 후젠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건물이 붕괴되며 8명이 사망했으며 중국 서남부 윈난성에서는 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윈난성 추베현에 있는 도로와 다리, 통신 및 전력시설이 파손됐습니다. 현재 중국 저장성, 안후이성 푸젠성, 장시성, 후난성, 광둥성, 구이저우성 등에서는 수해방제 4급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2021년 한해 홍수와 침수로 590명이 사망했고 5,9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경제적 손실도 45조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2021년 7월 허난성 정조우시에서는 천년 만의 폭우로 38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 시 당국이 사망자 수를 은폐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